오늘은 신안 흑산도 칠락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박 2일 일정으로요, 첫째 날은 홍도 일환성 관광과 기대봉 트리킹을 마치고요, 두째 날 흑산도에 서 도착해서 칠락산, 칠락봉을 트리킹하려고 합니다. 산도는 검은섬이란 뜻으로 상로 한륙스가 그지옥을 차지하는 수림에서 유리한 것이라고 합니다. 칠락산과 삼락산은요 그의 높은 산은 아닌데 산행하기 어렵지 않고 전망이 좋아 사람들이 많이 즐겨 찾는다고 합니다. 특히 칠락산은 여기선 터미널에서 가깝고 오르게 쉬워 등산객들이 자주 찾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꼭들렸다가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천일인 샘꽃, 네, 들머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목적 대표 계단 오르면요 만만한 고류가 스킬이 시작되고요 본실처럼 스킬이 보여지는 구간을 한 40분 정도 지나면 증망 사이의 등산에 돌게 됩니다 이제는 평지화점 나와가지고, 아, 좌우를 좀 둘러볼 수 있는 여유가 좀 생깁니다. 이산로제일 하고는 완전 정글입니다 정글 짧아도 그렇게 또실게 올라가지만 그런 것은 도 아니네요. 아 되돌아보니까 아 상당히 또 경사가 있습니다. 진짜 멋지죠잉? 하아.. 응. 아.. 하아.. 하아.. 하아.. 아. 정말 아주.. 아전망대자요 멋진 전경을 보니까 기분이 너무나 좋습니다 아주. 날라갈 것 같습니다 지금.. 아 이제.. 정상 가기 전에 요 전망도 튀서 보는데 아 어마어마합니다 아주.. 아 드디어.. 칠락봉에 도착한것 같습니다. 칠락봉인데요, 칠정이 깃든 곳 칠락봉이랍니다. 1889년 흑산도에 거주하던 문장들이 흑산 팔경을 지정하고 다 산세 지형을 찾아 흑산 군도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곳 칠락봉에 올랐다고 합니다. 늦은 막에 산에 올라 멀리 보이는 사경 속에서 어선들이 예리포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이 넉넉하고 평화로워. 거모 기포 행렬에 구릉 돈이 따로 없다 흑산을 유한하니 성경이 여기구나 하며 맨바닥에 주저하자 상하였다고 합니다 어, 아쉬움을 뒤로 하고요 이제 또 하산을 합니다 시간상 왔던 길로 다시 이렇게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바도 멋집니다. 저.